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양주에 있는 안태울 캠핑장에 왔습니다. 어, 우선 조경이 굉장히 멋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내려가서 사이트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캠핑장의 전체적인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길로 들어오면은 입구고요. 입구에서 보면은 돌아다보면은 내비가 완료 시점에서 딱 보면은 여기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사거리에 그러면은 캠핑장은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태울 캠핑장은 전 사이트가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 위쪽에 이게 흡연구역 따로 있는데 이길 바로 위쪽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차는 일로 다 이동주차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이트가 다 공통입니다. 이 길로 쭉 내려가면 우측으로 사이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D사이트고 그 다음 C사이트, B사이트, A사이트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사이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A 사이트 전경이고요. A 사이트는 모두 파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시원할 것 같아요. 그 사이트와 사이트 사이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나무로 이게 막혀 있고요. 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사이트, 사이트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16개의 사이트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 전경은 그닥 뭐 그렇게 뭐 멋있다고까지는 볼건 없는데, 이 뒤쪽 산 쪽으로에서는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이 A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넓습니다. 한두배에서세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는 각 사이트마다 하나씩 다 회전반이 있으니까 는 어, 릴선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빗사이트 지역입니다. 빗사이트 지역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전부 데크 사이트고요. 총 10개를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어, 이쪽은 좀 장박 텐트들이 몇개 있네요 데크 사이즈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전반은 사이트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도경을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 놓았어요. 그리고 A 사이트, 하고 B 사이트, C 사이트, D 사이트 이렇게 층층이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 계단 형식이 굉장히 높게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 만약에 B 사이트에서 보신다면 A 사이트에 어떤 텐트가 이렇게 들어갔더라도 앞에 전망을 망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선 B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자리는 B9번, B8번, B7번입니다. 이곳이 A 사이트 쪽을 바라보는 사이트인데 이쪽 전경이 그나마 다른 사이트보다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데크들을 보면은 음 다른 텐트를 바라보는 전경이 돼가지고 아까 말한 세개의 데크 이쪽 자리부터 선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C사이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C사이트 지역입니다. C사이트 지역도 모두 데크로 되어 있고요. 데크 개수는 총 7개입니다. 데크 굉장히 크죠? 어 데크 사이즈는 C사이트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 근데 B 사이트하고도 비슷할거는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크네요. 역시 이렇게 조경 멋있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C사이트 같은 경우는 C7번, C6번, C5번 이렇게 3개 사이트 추천드립니다. 이쪽이 B 사이트를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고요. 어, 굉장히 멋있게 되어있어요. 다른 데크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또앞 텐트가 전망이 되겠고요. 여기가 D 사이트 지역이고요.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트입니다. D 사이트는 총 9개의 데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지역부터 D 지역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디사이트 전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디사이트 전경이고요. 디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어, D6번부터 7번, 8번, 9번까지 이쪽을 좀 우선으로 예약을 하세요. 이쪽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크들은 앞 텐트를 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뱀조심 산에 들어가지 마시오. 참고하세요. 이렇게 사이트들은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뭐 편의동하고, 그리고 여타, 여타 다른 공간을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이곳 나무들은 다 거의 다 이게 소나무로 되어 있고요. 어, 사장님 말씀으로는 소나무가 굉장히 더디 자라가지고, 어, 요 정도 자랐다고 하는데, 캠핑장이 지금까지 한 7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7년에 이 정도 자랐으면 진짜 소나무는 진짜 더디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 사이트 맞은편으로 어 좌측으로 길이 이렇게 다리가 나져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굉장히 큰 잔디 운동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아 이게 살은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큽니다. 잔디구장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끝에 쪽에 연못이 있는데 어, 연못은 들어가지 말라고 써있네요. 수심이 깊다고. 참고하시고요. 이 잔디구장 밑에 쪽으로 관리동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나와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로 대피 중입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관리동이 있습니다 먼저 관리동에 편의시설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놀수 있는 방방이도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게 편의시설동입니다 안에 매점하고 관리소가 있고 이 뒤쪽으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이고요 남자 화장실부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바닥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이곳은 슬리퍼를 신고 들어갑니다 신발 신고 들어가는 곳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합니다 세면대가 두개가 있고 그리고 좌식 네개소변기두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수대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문은 앞쪽하고 뒤쪽으로 다나 있으니까 얼른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 개수대 전동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한개 건너 하나씩 사용하게 해 놨고요. 이게 깔끔하죠. 여기가 샤워장 입구고요. 샤워장을 한번 들어가고 이렇 할게요. 여기가 옷을 놔두면 되고 그리고 옆으로 샤워장을 들어가면 되는데 슬리퍼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샤워기는 이렇게 총 4개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사이트 뷰하고 관리동에 있는 샤워실 개수대 화장실, 화장실. 전경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뒷사이트 맞은편에 잔디로 되어 있는 운동장 어, 사이트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조경을 되게 예쁘게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사이트 중간 중간 마다 이렇게 꽃도 이쁘게 지금 펴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는 그 사이트 앞쪽에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쓰레기는 여기다 이렇게 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저런 식으로 사이트 중간중간에 벌레를 잡을 수 있게 저것도 설치를 해 놓으셨네요 여기를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로 들어오다 보면 어 축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올 때좀 걱정을 했거든요. 축사가 이렇게 많은데, 혹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축사 냄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벌레를 잡을 수 있게 저렇게 해놔 가지고, 아직까지는 제가 뭐 여기 벌레가 많다 그런 걸못 뭐 느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이트에 자리 예약을 하면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알았으면 어 이쪽 사이트 끝 부분 쪽에 이쪽에 자리를 잡았을 것 같은데 이런 정보가 없어가지고 저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D3번. 그래서 오늘은 앞쪽에 텐트가 없기 때문에 뭐 경치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말에 오시는 분들은 텐트다 텐트가 꽉꽉 차게 되면은 어, 전경을 좀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이트 전 사이트 지역이 차가 없으니까 어, 쾌적할 거는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불편한 점도 있겠죠.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지금 비가 한 방울씩 내리고 있는데 오늘 비 예보가 없었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네요. 뜻하지 않게 우중 캠핑을 하게 생겼습니다. 캠핑장을 예약하실 때 어떤 자리가 좋을지 그 캠핑장 뷰가 어떤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